여기는 영동입니다. 영동 정말로 추운 날 아, 너무 추워가지고 꽁꽁 싸매고서 지금 음, 이곳 영동을 찾아왔는데, 아, 저희가 한 12시 조금 안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한 3시 조금 넘었는데, 아, 추워요. 부지게 추워요. 바람 많이 불고, 어, 한 영하 7,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는 한 10, 한 3, 4도는 더돼 보이는 그런 날씨인데, 와, 아, 정말 추워요. 아. 자, 여기 제가 얼음낚시 하려고 4개, 저쪽에 5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 바람 많이 불어서 막 낚싯대 돌아다니고, 막 지렁이는 굳어서 부러질 정도로, 어, 온도가 너무, 어. 차가운 그런 날씨입니다. 자, 구멍 이제 돌아 서면은 바로 살얼음이 얼어서 바로 어, 뜰채로 걷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가요? 전혀 입질이 없고 어,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한3 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상류 쪽에서 한두분 정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에, 저희보다 이제 먼저 오셨어요. 아침에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8시, 9시급, 어,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하는데, 음, 뭐 오늘은 그냥, 그 얼음 빙질 상태도 한번볼 겸, 또, 어, 새로 제작한, 어, 썰매, 어, 테스트도 할겸 해서 왔고요. 빙질 상태 빙질 상태 점검하고, 한, 어, 이 정도? 한, 8, 9cm 정도 얼었는데 계속 지금 추워지니까 얼음이 얼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뭐 앞으로 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얼음낚시 하는 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같고요 어, 어, 어, 붕어낚시뿐만 아니고 어, 요 근처에 이제 빙어낚시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등지 상태 아주 좋고 어, 날씨 뭐 이정도 화창하고요 음, 단지 이제 좀 바람이 부는 게 조금 어, 문제긴 하는데, 음, 하여튼 뭐 겨울에는 바람 불고 춥고, 어뭐 그래야 또 겨울 같은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고기는 붕어는 어, 만나볼 수 없었지만, 또 재밌는 어, 얼음 위에서 어, 구멍도 뚫어보고, 또 썰매도 끌어보고, 어, 뭐 어, 이런 겨울에. 에, 재미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짧지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추워진다고 하니까 한번더 나와서 뭐 손맛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